i heard about you long before we met you're winsome and you're young at least that's what they said underneath your glitter and your gold you can't deny the fact that you are growing old you have a thousand eyes that never fall asleep Som When I've had enough of your t y 그러면 저 오늘 브라이달 샤워하러 가요. 난 친구는 오늘 청첩장 모임이고, 저는 오늘 브라이달 샤워를 하러 갑니다. 가서 그러면 꾸미는 거는 같이 다 같이 꾸미나? 모르겠어요. 좀 무슨 생각인지 나한테 전혀 공유를 안 했죠? 음, 진짜. 응. 기억력을 한번 봐야겠네. 응, 여기. 조성 호텔. 조선 <놀람> 호텔과 이렇 와서 왔어요. 사진 찍어달래. 연한지 아, 사진 조금 있다 보내줘 저녁에. 아, 내가 어색해도. 미쳤나봐. 진짜. <웃음> <웃음> 어 결혼 축하해. 지수야, 결혼 축하해. 야, 행복해. 겁나 행복하게 살게. 어, 어떡해. 어머. <웃음> 마지막 싱글 파리. <웃음> <웃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어, 아, 너무 과분해가지고. 감동이고, 미안하고. 뭐가 미안해. 뭐가 <웃음> 미안해. 파리. 아, <웃음> 헐 민쿠 민쿠가 읽가야지자 쭈이 음. 뭐야? 음. 아랑 썰아 제가 명품도 꾸미는 것도 관심이 없는데 불구하고 <웃음> 내 친구 10년 지기 친구에게 <웃음> 어. 정말 제대로 한번 선물 주고 싶었는데 <웃음> 결혼도 하고 <웃음> 생일도 있고 <웃음> 해서 <웃음> 생일 선물이 늦어지게 됐다는 거는 <웃음> 사실 이때를 주려고 이렇게 약간 <웃음> 음. 했던 거고 음... 그래서 징글했고 첫면품을 내가 진짜 매장 가서 샀습니다. 아야. 근데 선물이 약간 겹쳐갖고 속상했어. 왜 모였는데? 이미 목걸 받았더라고. 아야! 너무 예쁘다. 디디디디. 야 너무 예쁘다. 엄청 고민했었어. 음... 음... 마음에 드십니까? 음... 이게 교환도 안 되고 환불도 안 된대. 야, 남, 남편이 준 것보다 이게 더 좋아. 어떡해. 야, 너랑, 노랑... 이0년 넘게 알 동안, 내가 진생 가가지고, <información> 어떡해. 니가 <웃음> <웃음> <웃음> 오니까 나도 눈물 났잖아. <웃음>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ben> <웃음> 그 마음이 너무 느껴져. 눈물 말고네가 처음. 너 명품 매장 안 가는 거 아는데. 간다. 맞아 맞아. 야, 여기서부터 저희가 다 풍선 채워야 되는 거 알지? 네. 야, 라면이지. 와, 3만 3만 5천 원짜리 라면. 저거면 라면 한두 박스를 살 수도 있는 가격인 거 알지? <웃음> 박스가 뭐야? 세 박스 도할수 어. 있어. 짜파구리 얼마야? 3만 오천 원이네. 똑같아. 어. 두개 시키면 7만 원이야. 와. <웃음> 그래서 나 사실 두개 같이 시켜서 나눠 먹을래? 이 생각했거든. 어. 근데 가격 보는 순간, 응, 안 되겠다. 그렇게 좀 어수선했어. 비주얼 사진 찍었지? 찍 어, 잘했어, 잘했어. <웃음> 뭐야, 전부까지 있어? 어. 미쳤나봐. 새우. 어떡해. 칵테일 새우 아니야. 칵테일 새우. 새우 아니야. <웃음> <웃음> 뭐야? 사이즈? 이건 찐이다. 이 찐지? 어, 난리나버렸다. 어? 잠깐만. 어떡하냐? 어떻게? 어? 관자! 관자, 잠깐만 센스없게 하나만 있는 거 아니지? <웃음> 친구가 신부 관리해준다고... 음. 트레이티 스파? <웃음> <웃음> 리얼 제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는 제이드 옥 신기해. 어 친구들랑 이 천영은 고생하고 데 빙빙 돌려서 말이야 아. 가! 빨리 가! 아. 그 새끼들 다 죽여버리고 천명씨 데리고 와 아. 진짜 그래 돼? 리치! 현행 범으로날 체포한다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그 표정 드레스 고르는데 대치향은 위에 뭐가 이렇게 네이스 달린 거나 실크! 오늘 신중하게 고르려고요 시간이 재미잡혀 왔어요 늦었어 <웃음> 요즘 같이 스타일 해드릴 거요 여러가지 구매해 줬으면 <웃음> 오늘 비단양 가방 봉 왔어요. 짠 <웃음> 기대된다. 아 너무 곱다. 너무 곱다. 그렇지? <웃음> 네. <싶다. 웃음> 너무 예쁘다. 엄마 진짜 센스가. 어. 어머 엄마 너무 예쁘다. 어머 나 눈물 날것 같아. 너무 예뻐. 어. 아 그래 그래 너무 예쁘다. <웃음> 엄마 이놀이개가 진짜 포인트네. 어. 거울 봐봐봐 너무 예뻐. 네 치마 밑단도 너무. 어 약간 너무 잘터지셨어요 어, 너무 어, 우아하다. 잘 헉,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네 언니. 아음 어, 하프. <웃음> 오늘 드디어 웨딩홀 시식하러 가요. <웃음> 이제 약간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아. 결혼하는 게. 저랑 남자친구랑 처음에 결혼 시작할 때만 해도 약간 그 소박하게? 소소하게 라는 느낌으로 <웃음> 아 우리 뭐한 200명 올려놔? 뭐 250명 채울 수 있을까? 했는데요. 요즘 남자친구랑 저랑 청첩장 모임을 다니고 양가 부모님의 지인분들이 이제 몇분 오실지 대충 파악을 하다 보니까 저는 친구가 한 100명 정도고 <웃음> 남자친구는 130명? 130명이 온다는 거에서 둘이 합쳐도 일단 230명이다. <웃음> 아 이거 조금 오반데? 그래서 <웃음> 오버가 될거 같은데? 그래서 나는 그래도 적게 오는 것보다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인원 조금 더 늘리고 밥도 맛있는지 체크해보고 야, 다시 방문하니까 죄 <웃음> 1년만에 맞아 1년만에 오는 웨딩홀이야. 여기 베이컨을 먹으홍준인데 식사! 어? 그래? 한번볼수 있을까요 잠깐? 어? 아. 잘 왔어요? 아, 네. 기가 아... 엄청 맛있어 보이네. 아. 다 괜찮아? 오석아 응. 응. 전 개만 먹고 있어요. 다른 <웃음> 거 먹어야 돼. <돼요. 웃음> 진짜 잘고 있는 거 먹어야 돼. 꽃 예쁘네. 날씨가 조그만. 아, 어 너무 신기해. 음. 예를 들어 주머니 위치라든지 아, 팔의 선이라든지 어깨 넓이라든지. <웃음> 우와. 기대되네. 입어 주세요. <웃음>